올빼미가 불 바로 옆에 있는 데 이게 새끼거든요. 새끼인데 어미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산불 지나 하다가 어 새끼가 타줄 것 같아서 일단 보호하려고 살려주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. 네 새끼. 새끼데 너무 새끼다. 와발컸어 아, 예, 타, 탈, 탈뻔 했는데, 잡았, 자, 저, 불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는 거를 잡어가지고, 어. 예, 지금 타는 거 지금 바로 잡어가지고. 아,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, 예. 아. 야, 이거, 그냥 뿌리 좀 키워봐. 예.